하나, 둘, 셋! 어, 어, 참아! <웃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셀프 코털 왁싱을 해보려고 해요 보통 남자분들이 코털 왁싱을 많이 하시는데 여자분들도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즘에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언택트 시대에 맞게 셀프 코털 왁싱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제가 샤워를 다 하고 어, 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이렇게 자기 전에 코털 왁싱을 하고 좀 자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이 왁싱은 제가 셀프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예전에 사뒀던 거예요. 바나다 왁싱이고요. 하드 타입이에요. 그리고 500g입니다. 코털 왁싱을 할 때는 하드 타입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하드 타입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소독용 에탄올 알콜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왁싱을 하기 전에 알콜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드 스파출러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로 준비를 해봤어요 면봉과 안연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연고 같은 경우에는 포털 왁싱을 다 하고 나서 안에 이물질을 함께 제거를 해주면서 내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통에 이 하드 왁싱을 넣어봤어요 사용할 만큼만 넣어서 전자렌지에 약 3분 정도 돌려 보려고 합니다 워머가 있으신 분들은 워머로 해서 녹이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워머가 없으신 분들은 뭐 버릴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왁싱을 계속 쭉 하실 분들은 왁싱 그릇을 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자렌지에 돌려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약 3분 정도 돌려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돌리고 와 볼게요 제가 전자레인지로 한 4분 정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녹았어요. 잘 녹았죠?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우선 면봉에 에탄올을 이렇게 묻혀서 코 안쪽을 소독해 줄게요. 숨 쉬시면 안 돼요. 입으로 숨 쉬셔야 돼요. 깨끗하네 이렇게 소독을 해주셨으면 우드 스파출러로 잘 녹았죠 만약에 우드가 없으신 분들은 면봉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 부분 좀 뜨거울 것 같아서 살짝 굳으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굳으려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이쪽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왁스가 좀 뭉쳐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코 여기 앞쪽 있죠? 여기 여기랑 이렇게 둘러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아플까? <웃음>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음... 진짜 이번에 과연 잘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남자들 코털 삐져나오는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여자들도 보면은 코털이 조금 삐져나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솜털이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또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발 아프지 않고 잘되길 이게 굳어지는 동안 굳어지는 동안 숨을 반대편 코나 입으로 숨 쉬셔야 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하드타입, 어, 이제 굳었어요. <웃음> 제발. <웃음> 아프지 않겠지? <웃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굳어졌다 싶으면 여기를 잡고 뜯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잡고. 한 번에 뜯어야 됐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뜯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어, 어, <참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어. 수가 없어 잠깐만 어떡하지? 지금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도전해볼게요 하나 둘셋아 <웃음> 어. 생각보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살짝 짜릿한 아픔? 살짝 짜릿한 아픔이야는데 아직 보진 않았어요. 대박. 나한테 이렇게 코털이 많았다고. 와. 와. 거울 좀 봐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지가 않네요. 음. 와. 진짜. 멀끔하게 빠졌어요. 대박. 와 내가 살면서 코털까지 완전 깔끔하게 한 번에 제거가 됐어요. 대박. 굴려주면서 안쪽에 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면봉이 솔직히 더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면봉을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웃음> 이게 진정 내 코털인가? 와, 코밍아웃! 제대로 합니다, 코밍아웃! 굳이 샵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걸왜 지금 알았을까? 뇌수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안연고와 면봉을 준비해봤어요. 저 연고를 살짝 면봉에 묻혀서 코속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한번더 같이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이물질도 같이 남아있는 왁스 이물질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의 없네요. 자 이렇게 언택트 시대의 셀프 코털 왁싱 도전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준비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자분들만 코털 왁싱? 음...노 노 여자분들도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요 코털 샵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간편하게 셀프로 왁싱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뭐이 정도는 뭐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